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솔리드웍스에서 스케치 치수를 어떻게 부여하는지 치수 구속을 어떻게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전 강의에서는 치수 구속이란 부분을 이제 추후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 구속을 주는 치수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 도구 설명을 하니까 좀 헷갈려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강좌에서는 치수를 부여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드리고요 물론 이것도 제가 스케치 업을해나으면서 끊임없이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씩 해보죠. 자, 먼저 요 솔리드웍스에서 들어가겠습니다. 정면에서 우클릭, 스케치 하고 들어오죠. 까요 자, 선을 하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클릭, 클릭한 다음에요. 이제 끝마치고 싶으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esc키 누르셔도 되고요 우클릭한 다음에 선택. 하셔도 끝마쳐집니다. 항상 우클릭 메뉴를 꼭꼭 눌러보세요. 상당히 좋아요. 그런 그런 습관들이. 왜냐하면 그 안에 우리가 몰랐던 명령들이 또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선택 끝마쳤습니다. 자, 진영형 지수. 나머지 지수는 절대 신경쓰지 마십시오. 이거는 도면 작업할 때쓰는 지수지 실제 스케치 안에서 지수 기입할 때는 진영형 지수 하나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갈 필요도 있나요? 없습니다. 예스키 yes 누르시고, 진흥형 치수.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그죠? 렇 자, 선을, 음, 치수를 기입할 때는 선을 찍으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선의 거점, 끝점, 거점을 찍으셔도 됩니다. 그렇죠? 선을 찍어보죠. 찍고요. 바로 옆에 갖다 대면 선의 길이, 사선 길이가 되는 거죠. 근데 마우스를 아래쪽으로 쭉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평 치수가 되는 겁니다. 또,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하면 수직 치수가 되는 거죠. 마우스 위치에 따라서 진능적으로 정렬치수 또는 선형치수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아시죠? 자, 치수를 기입한 다면 어, 위치가 괜찮네. 그러면 왼쪽 버튼 한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대화상자가 자동으로 뜹니다. 여기다 대고 치수를 기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100, 엔터 하면 길이가 100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음. 응. 더 이상 기입할 거 없다? 그러면 OK 또는 ESC키 누르면 끝나는 겁니다. 수정할 때는 더블 클릭 하셔 가지고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10 엔터 하시면 길이가 110이 되겠죠. 물론 도면 작업할 때나 이 화살표의 위치라는지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화살표 방향이라는지 그렇죠? 여기서는 그런 게 의미 있을까요? 없습니다. 물론 이걸 드래그 하셔 가지고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요. 다 가능한데 스케치에서는 치수 준다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치수의 형태라든지 뭐 그렇죠? 치수선, 화살표의 뭐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는 의미 없습니다. 나중에 드로잉 할 때나 신경 쓰시고 지금에서는 치수 기입하는 거에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원을 하나 그려보죠그 다음에 치수를 기입하는데요. 자 여기서요. 이렇게 위로 갖다 대면 이런 치수가 되고요. 여기 갖다 대면 이렇게. 45도 또는 135도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어피스트하게 하시면 이런 치수 형태로 기입이 됩니다. 됐죠? 근데 기입한 다음에라도 치수에서 오른쪽 하셔 가지고 표시 옵션. 그렇죠? 반경으로 표시하면 반경이 표시됩니다. 원는 처음부터 반경 R로 표시되는데 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지름으로 표시됩니다. 그러니까 표시 옵션을 다시 지름으로 표시하고 싶으면 지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겠 반지름으로 하고 싶으면 반경. 또는 선형으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치수가 기입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원래 들어간다면, 그러 네, 지름을 표시하면 되겠죠. 괄호 표시, 그렇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 괄호가 쳐져있으면이 치수는 무슨 치수라고 그러죠? 기계 도면에서는 참조 치수, 레퍼런스 치수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도면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 스케치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없다. 그렇죠. 실제 효력을 발생하는 치수입니다. 괄호가 쳐져 있더라도, 더블 클릭한 다음에 90 이렇게 변경하면 변경이 되겠죠. 그렇죠. 치수도 잘못 기입했다? 그럼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로 지우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렇죠? 자, S키 누르시고, 진흥형 치수로 모든 치수를 다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다, 다시, 예,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이 어, 대화 상자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죠. 일단, 사치 연산이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 요 선에 대해서, 나는 도면을 딱 보니까, 어, 110이라고 나와있지 않고, 뭐, 45 곱하기 2에 뭐, 나누기 2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 가능합니다. 45 나누기 2. 과로도 됩니다. 괄호 과로 하시고, 뭐, 곱하기, 뭐, 0.5, 그렇죠? 더하기, 뭐, 10, 이런 식으로. 사칙 영상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계산기 두들기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시고, 엔터 하면 자동으로 지수가 계산이 됩니다. 자, 더블 클릭 해볼까요? 그 대신 단점이라고 그러면 수식이 남아있지 않죠. 그냥 수식이 계산돼서 계산 결과가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재 문서의 단위는 밀리미터죠. 그러니까 당연히 밀리미터 mm 단위로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이거 뭐 간단한 내용이죠. 뭐 이렇게 100mm 설마 100mm 이렇게 쓰신 분이 있을까요? 100mm 더하기 20mm 빼기 55mm 뭐 이렇게 쓰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해도 먹습니다. 먹는데 굳이 밀리미터 mm 단위까지 쓸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사치연산이 가능하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과로, 다 먹습니다. 그렇죠? 물론 나중에 여러분이 날리지라는 개념을 배운다고 그러면 여기다가 수식도 가능합니다. 뭐좀 이따 좀 볼까요? 예. 그리고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함수들도 있습니다. 뭐 반올림하는 함수, if 함수, 여러가지 함수가 있거든요. 다 여기서 쓰는 겁니다. 그렇죠? 자, 사치연산이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단위 자동 변환. 이게 뭐 뜻이냐면요. 자, 더블 클릭했습니다. 여기다대고만 1인치 이런 식으로요. 더하기 1피트 빼기 뭐, 뭐, 뭐3 0 m m 이런 식으로 하시면 현재 문서의 단위인 밀리미터로 환산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게 신기하죠? 잘 인식을 합니다. 그렇더환신 되죠? 만1 하시고 단위 누르셔 가지고, 아 나는 도면을 보니까 아 현재 문서의 단위는 밀리미터인데 도면을 딱봤더니 그게 해피리밀. 뭐 피트로 되어 있네? 아니, 뭐, 센티미터 뭐, 환산은 잘 모르겠어요. 1피트? 1피트면 얼마죠? 밀리미터로 환산하면? 순간, 304.5 였네 304.5.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304.5mm 였나? 뭐, 그, 비, 그 비슷한 걸 알고 있습니다. 뭐 1인치 같은 경우는 25.4, 뭐, 그만 아는데, 1피트 같은 경우는좀 틀리죠? 뭐 1피트 해볼까요? 네, 해볼 걸 그랬습니다. <웃음> 자, 엔터. 네, 304.8 이네요. <웃음> 죠 단위를 이렇게 직접 여기서 죠 그렇죠? 숫자 입력하시고요. 그다음 밑에 단위 뜨지 않습니까? 여기 단위 바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선택하시면 그 단위가 기입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그냥 직접 입력하고 싶으면 기본 용어지 않습니까? 피트, 인치, 밀리미터, mm, 렇죠 이것들은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위가 자동으로 환산된다는 거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세 번째, 치수명 입력이 가능하다. 그니 상단 두 칸이 있지 않습니까? 밑에는 치수를 입력하는데, 도대체 위에 칸은 언제 쓸까? 치수 이름을 기억할 때 쓰는 겁니다. 치수 이름을. 현재 치수를 기입하시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치수를, 여기도 하나 기입했습니다. 여기도 하나 기입했어요. 여기도 하나 기입했습니다. 그러면, 치수가 어떻게 기입되냐면, 처음에 치수, 보통 선형이 있죠? 예, 네, 이런, 이런, 이런 치수 같은 경우는 디멘션 1, D1로 붙습니다. 얘가 D1일 거고, 얘는 D2. 그렇죠? 얘는 뭐가 될까요? D3이 되겠죠? 이런, 네, X하고요. D3이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D4가 되죠? 무조건 D로 붙습니다. 그렇죠? 붙는 순서. 그렇죠? 얘를 지우면, 그러면 얘가 다시 치수를 기입하면 D4가 될까요? D5가 될까? D4가 될까요? 그래서 D4가 되죠. 예. 순차적으로 붙는 겁니다. 기입한 순대로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수식관계를 만들다보면 이름이 헷갈리잖아요. 맞아? 철수 1, 철수 2, 철수 3 이렇게 이름 붙인 거과 똑같은 거예요. 한 반에 지금 4명이나 있는데. 그렇죠? 뭐 0이 A, 0이 B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무슨... 양양 A, 양양 B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름을 좀 다르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자, 더블클리한 다음에 여기다가요. 저는, 뭐, 랭스, 하겠습니다. 랭스 언더바. 이것도 뭐, 이름 비싸게 것 같은데요. 자, 뭐, L1이라고 추정. 엔터. 그럼 여기에 마치 뭐가 되는 거예요? 이메일 주소처럼 스케치 1 안에, 그러니까 스케치 1 안에 있는 L1이라는 지수라는 뜻입니다. L1이 지금 304.8이라는 값을 담고 있는 지수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됐죠? 예, 네, 얘는, 이 지수 이름을, 뭐, 파일 할까요? 아, 이 파일 아니고요. 뭐, 다이아 하죠. 뭐 다이아. 이렇게요. 얘는요, 예. 네. 뭐, h-o-r, 호르전탈 지수라 할까요? 얘는, v-e-r, 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제 마음대로. 자, 3 0초을 주는 거고요. 위에다가는, v r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딱 봐도, 어떻습니까? 어, 그냥 내부적으로 지수 이름을 다르게 준것 뿐입니다. 지수 이름을 줄수 있다. 지수명을 병행하다 근데 지수명은 뭔가 보여야지 뭐 여러분 그 회의 같은데 참석하시면 무엇을 뭐 주십니까 가슴팍에 달라고 명찰 주지 않습니까 왜그 사람을 부르고 싶은데 그 사람 이름이 뭔지도 모르면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눈 옆에 보시면요 딱 누르셔 가지고 요거 있죠 d 1딱 누르세요 그럼 지수 이름까지도 표시가 됩니다 자 요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날리지 시식기반 설계 결국은 어라이브리 같은 거 개발하실 때 여러분이 이런 수식 관계를 맺을 때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 이게 두 칸이 있는데, 위에 칸은 치수 이름을 부여할 때, 밑에 있는 거는 실제 치수 값을 줄 때, 선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요, 조이스틱 있죠? 요, 돌리는 거, 요걸 들어가셔야죠. 요렇게. 아, 예, 날로그적인 감성이 살아있습니다. 어슨 감성이라고 그러나요? 깸성이라고 그러나?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어, 나떼니 나떼, 나떼, 나떼, 죄송합니다. 자, 자, 이 게임성이 살아있어요. 음. 뭐, 이런거 보시면 돼요.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치수 간의 수식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아, 이런 것들도 알면 좋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요 값의 절반이 얘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제가 빠져나옵니다. 자, 오른쪽 스케치 편집으로 들어가죠 다시. 요 치수 있죠? 요 치수에 부여하는 겁니다. 자, 더블 클리 하신 다음에요. 엑셀에서 여러분 수식 관계 맺을 때 어떻게 하시죠? 넌 하시잖아요. 넌 하시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 목록도 보이고, 파일 속성도 보이는데, 우리는 여기서는 넌 하신 다음에 요 치수를 콕 한번 찍으세요. 너! 하고, 나누기 2. 이렇게요. 엔터! 하면 이렇게. 오케이, 눌러보죠. 시그마 기어 보이시죠? 아, 이게 이제 수식 관계가 맺어진 치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더블 클릭 해볼까요? 수식으로 보이죠? 요거 누르면 값으로 보이고, 다시 누르면 수식 관계. 그렇죠? 값, 수식. 아이, 나이 수식 관계 끊, 끊고 싶어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지금 당장 그렇게 하시겠지.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치수 다시 쓰시면 돼요. 혹시 멘트 치시면 수식 관계가 끊어집니다. 맞죠?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뭐 수식 관계라는 게 결국 1대 1대1 관계가 아니라 뭐 4대1 관계, 뭐 여러 가지 관계를 맺을 수 있죠. 그렇죠? 이걸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3 할까요? 이치수에다가 더블 클릭어하지고 어떻게? 넌한 다음에, 가로 열까요? 네, 가로, 열은 가로, 너, 클릭, 더하기, 너, 클릭, 더하기, 50 너, 바로 닫고, 나누기, 3. 이렇게요. 창이 너무 작죠? 예, 드래그 하셔, 창이 커지지 않나요? 이렇게 키우면 되겠죠? 됐죠? 예, 엔터, 또는 오케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엔터. 그럼 이런 식으로 수식 관계 맺으시는 거죠? 그럼 이쪽이 치수가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지수가 바뀌겠죠? 그렇죠? 그게 수식 관계니까요. 자, 그런 것들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뭐 이런거 생각해볼까요? 이렇게 있어요 ESC 다시 한번 멘터 저는 각도를 쳐보겠습니다선 찍고 선 찍고 하면 이렇게 각도가 부여되겠죠 네. A1이라고 하죠 오케이 여기 치수 찍고요 선 찍고 선 찍고 여기는 A2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되고 어떻게 해요? 각도 치수끼리는 수직 광기를 매줄 수 있겠죠 당연히 n o 한 다음에요, 여기, 아이 더블 클리한 다음에 none, 이 치수 탁 찍으면, 엔터 하면, 같은 치수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선형 치수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요만큼을 지워버리고요. 여기 50탁 찍고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웃음> 50이 들어오죠? 아니 얘는 길이 단위인데 미리미리 단위인데 얘는 도단위지 않습니까 근데도 이게 50 이라는 밀리 50미리 짜리가 50도에 들어옵니다 신기하죠 물론 이렇게 관계를 맺을 경우는 좀 드물지만은 솔리드웍스는 기본적으로 치수에 대해서 단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위가 없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제가 좀 이따 요거 설명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 치수간에도 수직관계를 맺을 수 있다. 하나뿐만 아니라 그렇죠? 한 사람만 하고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뭐 길이 치수든 각도 치수든 다 맺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단위에 너무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이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역 변수를 한번 볼까요? 왜 이런 식이 되냐면 자 여기서 우클릭 도구모음 도구로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면 도구창이 하나 뜨죠? 그게 보시면요. 요, 시그마 있죠. 요게 수식입니다. 들어보시면, 요렇게 들어와있죠. 여기 글로벌 변수를 제가, 뭐, 테스트, 탭, 아, 50, 탭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글로벌 변수, 변수입니다, 변수. 이그 이름이라 고 보시면 돼요. 테스트라는 이름을 가진 그릇이 있는데, 그게 지금 50이라는 값을 담아놓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이게 5 0밀리인지 50돈지, 5 0개지 이런 거를 단위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솔리드 웍스만은 없어요. 단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5 0이랑이 테스트라는 변수를 여기에 대입하면 50mm가 되는 거고 여기에 대입하면 50도가 되는 거고 나중에 패턴에 적용하면 50개가 되는 겁니다. 맞죠? 실제로 볼까요? 여기 수식추가 여기다가요. 이 지수 탁 찍고요. 여기다가 글로벌 변수 테스트 돼 있죠? 예, 클릭. 하고 탭 누르면 50mm로 바뀌었죠 50mm로 자그 다음이요 다시 수식 추가 여기 탁 찍고요 여기다 대고 테스트 탁 찍고요 탭 탭키 해야지 이렇게 평가가 되면서 여기 답이 들어오고 실제 반영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50mm에서 이번에 50도가 됐죠 그러니까 참 신기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복잡한 것들을 다 격가지를 다 쳐버렸어요 이게 좀 좋은 것도 있고,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복잡한 어떤 설계를 할 때는, 조금 이제, 명확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꺼려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장단점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수식 관계요, 글로벌 변수를 통해서, 어, 지수들을 제어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수치링크. 수치링크도 여러분이 가끔 보시게 될 겁니다. 만약에 뭐 이런거 안 볼까요 두개의 치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수식관계를 걸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얘를 만약 더블클릭 한 다음에요 조금 줄여 놓을까요 넣어 네. 다음에 요 치수를 딱 찍었어요 오케이 했습니다 그럼 같은 치수가 되겠죠 당연히 이 값만 바꿀 수 있습니다 80하면 얘가 80이 되는거죠 이 치수를 바꿔가지고 얘가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왜 얘가 독립 변수고 얘가 종속 변수니까 얘가 바뀌어야지 얘가 바뀌는 거지 종속 변수를 직접적으로 바꿔버리면 결국은 수식 관계가 끊어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다시 70으로 해놓죠. 끊어져 버리니까요. 자, 이럴 때 어느 쪽이든지 어느 쪽을 바꾸던 같이 바뀌어가고 싶다 그러면 두 개의 치수를 선택하고요. 뭐두 개든 열 개든 상관 없습니다. 우클릭 한 다음에 수치링크 쓰시면 됩니다. 이게 카티아 하신 분들은 유키블런트 디멘션이라고 있죠. 동등치수 뭐 그런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프레임이 좀 있어요. 이런 게 수치링크 했어요. 자 이름 넣으라고 되어 있죠. 어떤 이름을 주든 상관없습니다. 뭐 A라고 주죠. 확인. 그러면 A라는 여기 들어가 볼까요? 어, 이 A라는 글로벌 변수가 생겼고 앞에 뭔가 무한 기호가 붙어있죠. 링크 됐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둘 사이에 링크 관계가 걸렸기 때문에 한쪽을 바꾸면 80 얘를 바꿔도 되고요. 또 얘를 바꿔도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어느 쪽으로 바꾸든 아니에요 같이 걸리는 지수가 링크 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우클릭하셔가지고 예, 수치 링크 해제 또는 요거 누르셔가지고 뭐 얘를 지워버리면 될까요? 글로면 삭제 아, 삭제가 안 되네요 왜? 밖에 서 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 링크 해제 하셔가지고 링크를 풀면 되겠죠 얘도 링크 해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요 어, 또 보실게 뭐 있나요 요 수치링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언제 여러분 보실 거냐면 나중에 이제 이런거 있죠 스케치업을 한 다음에 요거 못하게 있죠 못하게 해서 동등거리로 10 할까요? 예, 클릭 클릭 하시면 요런 식으로 수치링크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수치링크입니다 여기서 만약 15로 바꾸면 같이 바뀌겠죠 당연히 15로 얼마나 좋습니까 왜 별이 왜 이렇게 별로 표시되죠? 우리가 그문 속에서 성가상꼭짐을 별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정명선을 해볼까요? 확인하시면 아 이거 한번 더줘 볼까요? 기존의 중건 안 바뀌나요? 클릭 클릭 네,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아 이게 기존의 중건은 안 바뀌네요. 안 바뀐 게 아니라 참 한번 이 빠져나와야 되겠습니다. 빠져나왔다 다시 들어가셔 가지고 여러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선이 그어지기 때문에 조금 저는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상 꼭점은 반드시 별표로 해 놓고 씁니다 자 그런 얘기 였고요쭉 예, 여기까지 와 있죠 예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사치연산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단위 자동변환 가능합니다 치수명 기입하는 거그 다음에 치수명을 좀주어주고 서로 치수관계를 맺는 것이 아무래도 구분하기가 쉽겠죠. 전역변수를 통해서 치수 제어가 가능하고 어, 동등치수로 하고 싶다. 그러면 수치 링크를 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단이 나타나는 거 있죠. 이걸 한번 살펴보죠. 치수를 딱 기입하시면 여기 해볼까요? 치수 더블 클릭하시면 이게 뜨죠. 이건 OK입니다. 이는 캔슬이고요. 이는 뭘까요? 재상승입니다. 여기다가 제가 어, 70 했습니다. 엔터 쳤어요. 하면 엔터치고 빠지나와야지 이게 반영이 되는데 여기서는, 아, 나는 빠져나오지 않고 반영해보고 싶다. 그럴 때, 재생성 해보시면 됩니다. 아, 60으로 바뀌었네? 50? 이 재생성하면 50으로 바뀌었네? 이렇게. 요거는 치수 방향을 반대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50. 마이너스 50이라는 개념은 없죠. 사실은 방향이 바뀐 겁니다. 그렇죠? 요거는 정분값입니다. 누러면 10씩 돼 있죠? 그럼 요거, 위아래 화살표 누르면 10씩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쓸일 없어요. 이거, 직접 입력하시는 게 태반이니까요. 이거는 끄지마십시오 나중에 이 치수를 도면에 불러와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니까요. 번시 켜놓고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치수가 제가 여기를 고정을 시켰다. 그러면 이 선을 고정시키면요, 이 치수는 결국은 왼쪽으로 가는 치수죠. 배우라면 왼쪽으로 늘어나는 치수가 되겠습니다. 네, 치수 방향을 반대로 하고 싶어요. 우클릭 하셔가지고 어, 반대 방향 하시면 이제 치수가 오른쪽으로 하는 겁니다. 가끔 이게 어, 왼쪽으로 뭘 잘못해 가지고 왼쪽으로 왔어요 오른쪽으로 하고 싶은데 뭐 마이너스 백 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마이너스 백0 써도 되죠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또 마이너스 백 이라는 개념이 좀 이상하죠 길이 치수인데 마이너스 백 이니까 그래서 우클릭 하셔 가지고 반대 방향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또어떻게해요 더블 클릭 하셔 가지고 요거 있잖아요 요거 반대 방향 요거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백에서 원래 백이 됩니다 자 그런 것들 여기 다 들어있으니까 한 번씩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리고 요어 여기 뭐 소점 표시 나온 제가 초반에 템플릿 만들 때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속성 했어요 단위 있죠 단위에서 어, 단위인가요 아 치수죠 치수에서 여기에 삭제 로 안되어 있으신분 표시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소점이야 아, 빠져나 버렸네요 다시 스케치 편집으로 들어가죠 음, 이렇게 소점 이하가 다 표시되죠 너무 좀 불편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소점 이하 댕댕이들은 삭제되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작업들은 어디서 하는게 좋습니까? 템플릿에 여러분이 삭제 기능을 켜 놓는 것이 좋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어, 스케치에서 치수와 관련된 모든 기능들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물론 스케치 요소를 설명하면서 끊임없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